우리의 반장입니다. 민호 아 학생. 예 민호 자 우리 어머니 모시고 이쪽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. 그 누구보다도 또 민호 씨도 어머니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실 거예요. 그니까 러그리 민호 씨가 어머니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. <목소리> 어,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봤더니 어, 어머니가 저보다 어린 나이에 우리 삼남매를 되게 힘들게 키우셨다는 생각이 한참 지나고 나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젊은 청춘을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 삼남매에게 그리고 돌아 돌아 너무 먼 길을 돌아서 너무 늦게 이 자리에 오셔서 <웃음> 너무 죄송하고 좋은 일만, 그리고 제 모든 걸 바쳐서 남은 어머니 삶에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엄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. <웃음> <웃음>